안녕하세요 야연입니다 지금 이 앞에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긴 시멘트 화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얹어져 있는 낮은 화분과 화분 받침대가 보이시죠? 아실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소품들도 시멘트를 이용해서 어머니께서 직접 다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쓰인 낮은 화분과 화분 받침대까지 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음, 음. 틀을 선택해서 음. 저렇게 또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음. 비닐 놓고 음. 작업하면 돼. 네. 간단하네. 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말렸다나 네. 여기 턱이 낮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여기를 이렇 여기 살짝 넣는 거 이렇게 이렇게. 와, 비닐처럼 아, 비닐처럼. 아, 이렇게. 이렇게 말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낮았잖아. 이렇게. 어느 정도 말랐을 때. 구멍에다 가 계속으로 뚫으면 돼. 이렇 여기, 공기 넣으면서, 네. 이거를 너무 편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조금 꾸겨서 넣어야지.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약간, 벌어진 것 마냥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이 밑에가. 아, 비닐을. 응, 어, 너무 빤듯하게 하면 안 돼. 쌓고, 그 다음에 이하게 이렇게 그냥 꾸겨. 주름이 어, 있는 어, 어. 상태에서 하 거죠? 그래야지. 이런 거나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를 요런 거를. 지금 이렇게 구멍을 내도 되고 한두 시간 있다 해도 돼. 상관없어요. 이렇게 몇 개만 뚫어내서 이렇게. 그래하는 것도 편하네요. 아, 아.